작년 부활주일에는 이 앞부분의 내용,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저희,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주 성경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들에 대한 내, 내용들이 있었고 또 사도인 바울이나 너희나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토의 부활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아주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관관계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어떤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뗄수 없이 밀접하게 그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중요한 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웃음>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부활의 한 목적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 어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이제 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일들도.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서 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부활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성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고 아주 능력인 것이지만 그이 목적하는 귀중한 한 가지는 성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경영하신면전 우주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어, 그리고 또전 천지 만물이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로 그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 목적이 이제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편에서는 그게 그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피해보려고 온갖 이, 이단 사설들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든지 연장해보려고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써나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뭐,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도, 뭐, 다 평균적으로, 아, 7, 80이면, 지금 뭐,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조금, 저, 저, 그 나이가 조금 연장되긴 했지만, 사실 뭐 거의 식물 인간처럼 들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평균 수명이 좀 연장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 이때는 이때는요 평균 그 수명이 4 2도채안돼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지금 최, 근간에 들어와서 수명이 지금 늘어났지, 우리나라도 수명이 그전에는 형편 없었어요. 수명이. 최근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죽음이 언제, 누구한테 다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뵀던 사람이 내일 못볼 수도 있고, 뭐 이게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나오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 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기서 그냥 호요식하면서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멀리하고 살아가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너무도 이게 깊은 내용이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자유롭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진짜 여유가 있죠. 이 죽음의 문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유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 죽음을 완전히 초연하게 두려워할 수, 는금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웃음> 그렇게, 그, 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신을 받고 첫 설교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은 너무도 큰 기쁨의 소식이고 영광의 소식이에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음,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그 부활에 대한 서론을 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웃음> 이, 이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 깼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아, 신이 어떻게 죽냐. 그냥, 신은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만 왔다가 간 거지. 신이 죽는다는 것은, 신이 죽는다면 신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갖고, 가현설. 예?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근데 분명히 증인들이 있고, 구약성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셨고, 그, 그 목격자들이 다 있는데도 그렇게 의심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웃음> 그디모데 후서 2장, 8절 이하 18절을 참조해 보시면, 그 끝부분에만 제 내용이 길어가지고, 사실 이게 오늘, 다 하려면 전반부만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다 읽으면 저기 전반부밖에 못 해요. 근데 다 하려고 <웃음> 성경을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그 그 부분만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대였다다 후면 네용 밀레드에 대한 내용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육체의 부활관이나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순전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어떤 이들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본 거다. 부활을 믿긴 믿지만 그 자연적인 회복, 뭐,를 바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오늘날에는 부활의 삶을 현대주의자들은 이런 이적적인 것들을 다 믿지 않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육체 부활 절대 안 가르쳐요. 육체 부활은 신학적으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말해요. 육체 부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의 끝 부분에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그것이 육, 육체 부활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다 헛것이 이제 다섯 가지. 이 저기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일 뭐뭐 뭐 하면 해가지고 지금 어저 증거할 건데요. 아무튼 이그 이제 그 부활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웃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조를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를 바라보면 반드시 이런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눈앞에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것, 있어도 그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같이 진정 당달 봉사와 같은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24절로 40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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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지 아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아야 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그 이하는 뭐 참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이제 죽음과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관계 맺지 않음, 관계를 맺는 것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죽음과 생명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무덤에 있던 자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 부활을 이제 가르친, 영적인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부활, 생명을 또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서 나중에 뭐 뼈가루가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천지를 지으신,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분이 이런 경륜을 세우셨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주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믿, 믿으면 부활생명을 취해가지고 영생을 취하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 그분은 그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이걸 받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 생명으로 부르신 그걸 거부한 죄값은요 영원토록 그 사망의 그 부활로 나타나가지고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불로 소금치듯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저, 저 고통을 받아요. 최근에는 뭐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런 식으로 하랴 그냥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끝나고 신자들만 부활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된 증거를 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상대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의 창조주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게 싫어가지고 현 현재적 그런 정욕의 인생을 팔아버리고. 참나만 재물과 그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걸 위해서 과도하게 재물을 그 애끼고 말이야요 천박하게 세상 사람들도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건 진짜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해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 사실 그 자체가 지옥의 삶 아니에요? 그게... 그, 그, 심판의 삶은 생명이 없는, 영,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는 생, 그 삶이다. 우리는 죽음의 그 화염을 당하는 중에도 이제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다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그 사실, 그 요만한 뜨거운 불 하나에도 이기기 어려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그 순교했다고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 그릇된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 그,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어, 아주 딱 붙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만일 없다면, 참 신자처럼 불쌍한 게 없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먹는 것도 아끼고 내 먹을 것도 남한테 주고 에? 내가 즐길 것도 남이 즐기게 하고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본문의 구조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서론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만일 뭐뭐 하다면 다섯 가지 부정적인 가정을 내세워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대한 진리의 증명은 결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서 계획되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그 알고서 그 진정성을 알고서 그렇듯 상대적인 진리들의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웃음> 상대적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다 상대적인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야 그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게 이, 이, 이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를 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적인 주장 앞에 그 절대적인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그런 변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변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상대적인 주장들은 다 물어볼 꿇을 수밖에 없다. 12절에 보활의 확실성에 대한 전제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부터 전파. 완료형을 써가지고 이미 살아나신 사실 전제로 그 증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신강림 사건 이후 주의 사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3 2절에그 어 시편 아까 우리가 16편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어또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나니아로부터 산 안수를 받고 이제 회복된 후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8절로 41절에서도 여기 또 10편, 2편하고 16편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거기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의한 명백한 복음 전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 한 것입니다. 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토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로 말미암는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상 때문입니다. 이는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일어나 있지만 육체 부활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읽었었는데 그다 고려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은 단순히 육체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새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바된 것을 고백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 이전에 아담 안에서 메였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그리도와 하나가 된 새로운 삶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를 받을 때 그걸 다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또 연약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가지고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볼 때도 어, 말씀드렸었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신 그리토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인됐는데 이제 그리 또그 사실을 알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주님께 연합된 존재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죽을 몸에 에 사망의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왕로로 타는데 자신을 들여간다. 이 죽은 행실을 쫓지 않고 이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행실, 세 사람의 행실을 한다, 그리스도의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님과 연합해서 교회에 속한 자는 이미 그런 행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에 매었던 곳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완전한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하나가 됐으면 이제 그 완전한 지정의를 누려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그래서 이 별세계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 신자라면. 이제는 이전에 눈물을 흘렸던 것 슬퍼했던 것 이제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 이전에 괴로워했던 것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생명이왕노릇타는 일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 그게 부활의 의를 의 힘입은 자의 자태예요. 그 모습이에요. 부활의 의를 의 힘입은. 그리스의 부활은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획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효과는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에 미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개 피조물인데 피중,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완전한 그런 의와 공도를 그리고 완전한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나 이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정의를 다 누려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사랑을 할줄 알고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으니까 완전한 지혜를 발휘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완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듣고, 어, 내가 말하고, 실행하는 거죠. 온몸으로 실행하는 거죠. 세 사람은 그런 역동성이 있고, 그런, 그런 생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 스도 이게 부활생명 아니에요. <웃음> 불리한 자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는 것들을 그 없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이 세상의 상대적인 사조를 가지고 이제 덤비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나라에 적대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현실적인 삶에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육체 부활하면 됐지. 이게 주님의 부활은 이 부활 생명을 소유케 해가지고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않고, 에?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 이걸 알고,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5장, 7장에서, 확인했는데, 그런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지정의의 사랑을 한 사람도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값.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실질적인 무신론자. 장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그게 이제 철학적인 표현, 철학적, 저, 저, 기독교의, 기독교 철학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뭐, 그, 정확하게는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 이제 늘 실질적인 무신론이라는 소리로 계속 들었죠. 실제적인 무신론.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생활로는 안 가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을, 그, 그,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서, 그, 움직여 나가게 못하는 그런, 그런 무신론이죠. 아니, 그거 어떻게 다 살아,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고 이제 핑계대고 주저앉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예? 뭐 오늘 할일 뒤로 미뤄버리고. 이게 완전한 사랑을 구유한 사람, 진짜 그 법조공적으로나 그 능력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그, 은사, 지휘, 자기 직임의 위치에서 그거를 구유하려고 하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에서 그 일을 다 하려고. 아들은 아들로서 위치에서 그 일을 다 하려고. 예?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예? 주님의 양으로서, 군사로서, 뭐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걸 다 취해가려고 하는거죠. 유기적으로. 이게 아무리 헛된 소문이 있어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예? 예수 믿으면 자기 꿈도 축복받아서 자기 꿈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현실적인 안식과 행복도 누리고 그게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 성경의 반쪽 복음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젖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그런 그 반쪽 복음의 자신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갖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 하지 않아요. 즐겨서 하지 않고 자원에서 하자. 세례 받았을 때, 받을 때만 그렇게 해놓고, 지옥의 두려움이 무서우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삶은 현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별 신하게 다나옵니다 그래, 그런 그릇된 사조 다섯 가지를 고려하고, 또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웃음> <웃음> 이, 이 그리토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 어, 역설적으로 헛된 지경에 들어가는가.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고. 또, 그르,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토의 부활도 없고요. 성도의 부활도. 그리고 사, 삶이 이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토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헛, 헛것이 되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불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보이면 안 되죠.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이 헛것인 것처럼, 예? 우리가 그리토의 부활의 실제 그, 효, 실질적인 효과를 못 누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 스스로 거기 자신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변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